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모음편 제 7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Tommy and this is your final destination for English. 누구나 쉽게, 외우는 공부가 아닌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알파벳 O가 어떤 소리를 나는지, 그리고 O가 다른 모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소리로 변형이 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얻어 가시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모음 O는 크게 두 가지 소리가 나는데요 첫 번째 소리는 아 소리가 납니다 한글 아와 같은 소리인데요 Ox 황소 Octopus 문어 October 시월 같은 단어들의 시작하는 소리죠 그리고 오에 두 번째 소리는 어 입니다. 유도 어 소리가 나긴 하는데요. 오와 유의 차이점은 오는 긴어 유는 어더 짧고 얇은 소리라는 것 어의 소리들은요. on 위에 of 뭐 ~~의 odd 홀수 이상한 option, option 등의 단어에서 시작하는 소리들로 볼수 있습니다. 오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서 아나어 소리가 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요 one, 하나, 숫자 하나를 말하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천원, 만원 할때 하는 one w가 들어가 있는 one 소리 가이 나고요 or, or, 또는 혹은 이라는 단어인데요 O가 R를 만나면 or 소리로 변화가 돼서 다른 소리가 나게 됩니다 O의 대표적인 소리를 하나 더 보면요 이름 그대로 오우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 알파벳 O는 오 한글 오가 아니라 오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소리도 오가 아니라 오우여야 하는데요. Go 가다, No 아닌, So 그래서, Ago 전에, Auto 오토, Hero 영웅. zero, 영 이런 단어들을 보면 끝에 o 로 끝나고 o 소리가 나게 되죠. o 가참 여러 가지 소리가 나죠. 그런데 o 가한 가지 소리를 더 내줄 거예요. 네 번째 o 의 소리는 u 입니다. do, do 무엇무엇을 하다, to 어디 어디로 이두 단어는 u 소리로 나게 되는데요. 이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undo 한 것을 되돌린다, redo. 다시한다, into, 안으로등 두와 투의 의미가 포함된 복합어들은 그대로 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오로 시작한 단어들 아와 어 소리 끝날 때는 오와 우 소리 이네 가지 소리들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요 이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가 다른 모음들을 만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을 다시 알아봐야겠죠? A, E, I, O, U 그리고 모음의 소리를 변형시켜주는 W, Y 이 일곱 개의 단어가 O와 만날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O, A를 볼까요? O, A는 한 가지 소리만 나는데요. O 소리가 납니다. O, A는 단어의 끝에 존재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Goal 꼴, 목표, road, 길, soap, 비누, toast, 토스트빵, throat, 목전, cockroach, 바퀴벌레 등 이렇게 단어의 중간에서 oa가 보이실 때는 o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oe 역시 o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oa와는 다르게 oe는 대부분 끝에 있고요. 우리가 생활 영어 중에 사용할 단어는 toe, 발가락 정도가 있습니다. o, e가 단어 중간에 있다면 아마 o, e, s로 끝나는 단어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원래 o로 끝나는 단어에 e, s가 복수화, 여러 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붙게 된 경우입니다. potato, 감자 하나가 있는데요. 감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s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에 ed를 붙일 때 기존 단어의 소리를 유지해줘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o의 소리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e를 더해줘서 장모음, 긴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potatoes, es를 붙여줌으로 o의 소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oes는 기존 단어 소리 유지를 위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oi는 글씨가 보이는 그대로. 오이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il 기름 boil 끓이다 coin 동전 join 참가하다 가입하다 noise 소음 voice 목소리 toilet 변기 등이 있습니다 이 오이 소리를 들으실 때 보시면 accent는 오에 있죠 voice toilet 같이 오에 강한 액센트를 주시고 이는 약하게 줄어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do 하다라는 말에 ing가 붙을 때도 있어요. ing 또한 단어의 역할을 변형시켜주는 글자들인데요. 여기서도 기존 단어 do의 소리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doing이 됩니다. o o는 두 가지 소리가 나는데요. 첫 번째 소리는 우입니다. 한글 우와 같은 소리인데 길게. 두 개자니까요. 길게 내주셔서 우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zoo 동물원 투 역시 또한 그런 뜻도 있고 매우 지나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더 알아볼게요. soon 곧 금방 tool 도구 room 방 cool 멋진 food 음식 moon, 달, spoon, 수저, 숟가락, tooth, 이빨, 치아 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우 발음을 들여보시면 약간 앞으로 미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투가 아니라 투, I am in my room. 약간씩 이렇게 우 하고 밀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살려주시면 조금 더 원어민 발음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소리는요.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요 짧게 으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어와 우 사이에 으 소리인데요 지역분들의 의, 발음하실 때, 의 발음 하실 때의 발음 안되셔서 으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사투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 남쪽 지방 어딘 거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기존 으 소리에서 입을 조금 더 열어주세요 으가 아니라 으 입만 좀더 벌려 주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소리가 날 겁니다. 단어로 연습을 해보면요, book, 북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book, 어, uh, 책이라는 뜻이죠. good, 좋아, good이 아니라 good입니다. hook, hook, 고리를 말하죠. look, 보다,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look이 아닙니다. look. 워낙 많이 쓰는 단어들이 이 발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으 아니고 우 아니고 으 어. 입이 열리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외로 door 여기서는 오오가 오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floor 바닥 역시 오오가 오 소리가 났습니다 오유는 많은 소리가 날 거예요 첫 번째 소리 아마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아우입니다. 아와 우가 만났고요. 엑센트는 아에 있습니다. 아우, hour 우리의, out 밖 밖으로, foul 반칙, cloud 구름, mouth 입, house 집를 뜻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두 번째는, 우, 소리인데요. 이건 역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 you 너. Know, 여기서 y가 이어 소리가 내주고, o, u가 우 소리를 내줬죠. 그래서, 유가 되는 겁니다. soup, 수프, 국 등을 말하고요. tour, 투어, 관광. 세 번째 소리는, 어, 입니다. 이것은 약간 짧은 어인데요. tough. 거칠은 rough 거칠은 touch 만지다 등 gh나 ch 등으로 끝날 때는 어 소리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소리는 오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오가 아니라 영어 오 발음 오두 글자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f o r 숫자 4 soul 영혼, 혼을 말하죠. d o no, u g h 반죽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는 gh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서, 어 소리로 나지 않고, 오 소리로 났죠. 그리고 court, court, 법원 등을 말합니다. ow도 두 가지 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는 아우 소리인데요. 좀 전에 ou와 같은 소리죠. now, 지금. brown 갈색, clown 광대, crown 왕관, town 마을, crowd 군중, bow 절하다 등이 있습니다. 여기 아우 소리가 날때 역시 아의 액센트가 들어가서 아우 소리가 났죠. 두 번째 소리는 오우입니다. 좀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단어, BOW, 이것을 우리가 BOW라고 읽었을 때 절하다 라는 뜻이었죠. 똑같은 단어를 BOW라고 읽으면 활이라는 뜻이 있고요. 나비 넥타이를 BOW타이라고도 하죠. 리본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NO, 알다, 여기는 K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BLOW, 불다 라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y 는 oy 소리가 납니다. 이건 역시 액센트가 o 에 들어있죠. 앞에 보았던 oi 와 oy 의 차이점은 oi 는 단어 중간에 있다는 것, 그리고 oy 는 단어 끝에 대부분 있다는 것. Toy 장난감, joy 기쁨, enjoy 즐기다. 저번에도 봤던 단어네요. Oyster. 굴 등이 있습니다. 오가 들어간 단어들이 사용용도가 많은 단어들이 많네요. 다음 시간에는 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놓치시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